안녕하세요. 그양 친. 입니 오늘은 김장을 합니다. 김장 할건데 조금 하니까 우리집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집만의 황금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즉국 짓갈. 국물, 그, 저, 뭘, 뭘 넣, 뭐 넣고 그렇게 국물부터 만들었습니까? 아, 국물, 그, 미리치 다시물에 미리치에다가, 저, 민트 대가리 넣고, 또, 그, 감초 좀 넣고, 다시마, 다시마 무. 넣고, 무 넣고, 양파 넣고, 거기 사과도 넣던데. 사과도 넣고 배도요. 배도 사과는 마이엄 안돼. 조금만 여야 됩니다. 마이엄 아, 김치가 무리거든. 이럴 때는 넣으면 안되고 삶을 때, 미리 다시 할때 조금만. 아, 이 미리 넣습니다. 미리 국물을 내놓은 거죠. 네. 미리 국물 내가 이거 다 네. 식히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저국 넣고. 저국도그 맑은 적국입니다 네, 이거 저 기장 대변 가서 작년 가을에 갔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말, 말그름하게 된 거. 이거는 매실에 키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꿀입니다, 꿀. 우리는 물엿이나 설탕 대신에 꿀렸습니다. 그래야 김치가 안 무리고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봄까지 놔둬도 김치가 2년, 3년 돼도 맛있어요. 아, 이건 우리가 직접 먹을 거니까 꿀 넣지. 예. 저 식당 김치는 전부 다 저거는 물 넣지, 아니면 설탕. 설탕, 물넣이 아, 예. 택도 없지 꿀을 넣어요. 아, 그리고 아휴, 좀 따줘야겠다. 아, 아이고, 꿀을 한병 넣고 또못 사라. 한병안 돼. 자. 아이고, 꿀도 듬뿍 덤뿐 넣네 듬뿍 어네 아, 맛있겠다. 네.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도 우리 농사 지도거정요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다진짜도이태양이정 말린다고 내가 고생했어요. 이거는 새우젓. 새우젓을 넣어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마늘. 마늘 듬뿍 넣어야 또, 또 맛이 시원하죠. 예, 마늘 마여야 시원하고. 생강은 너무 마여면 안 되고, 씹고. 생강. 도 넣고. 생강 넣고. 이거는 칼치데 한 통만 따로 해서 담으려고. 여기가 그러니까 설시고 먹으면 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시, 감홍시. 감을, 감홍시를 여면, 감홍시를. 야, 감홍식은 감홍시 이거 내몰 것도 없는데, 김치에 넣습니까? 맛있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 김치가. 색깔도 좋고, 네. 단맛도 나고. 네, 색깔도 좋고, 아주 단맛도 나고, 맛있어요. 네, 홍시라서, 김치를 올려도 된다. 네, 이거는 묘슨만의 특이한 네. 그 비법인 것 같아? 그래. 다른집에서는 홍시 넣는거 못봤는데 우리김치 맛있다고 아, 그래. 감홍시 꼭 대본감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린 대본감이 있으니까 대본감이 는데 맛있어 보이지요? <웃음> 간만해도 맛있잖아요 맛있어 이거는 무말랭, 이 무말랭이도 그냥 무말랭이 아니고, 이거. 그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따로 할 거잖아. 따로 할 건데. 음, 이거는거 무말랭이는 무말랭이를 따로 하는 거예요. 일단 조금만 더해 주세요. 이렇게 다 네. 됐고 아, 이래가지고이을좀해고이다게 해서 이거게이거는 무채. 무채 좀 넣으면 김치가 시원합니다. 어 무채를 많이 넣네. 이거는 당근. 어. 이거는 가. 가슬 넣어야 김치가 시원하다면서? 예. 네. 이거는 미나리. 미나리도 넣어서 시원한 맛을. 그럼 쪽파. 아, 그 많이 들어가네. 이러니 우리 묘순 씨, 또이 음식 솜씨가 대장금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음. 깨는 염에는 빨리 쉰다고. 얘는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라이 카톡을 가야 돼서, 그 하고 나서, 어, 양파도 이건 자색이양파장 네. 야, 이참 귀한 건데. 양파, 양파에마 김치 맛있어요. 뭐 양파에마다 그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뭐. 그냥 맛있습니다. 대충 실실 담아놓으면 짜서 먹지도 못하죠. 네. 저, 그, 아랫게 그, 저, 저, 저, 저, 저 이웃집 아줌마 갖고 온거 보니까. 짜서, 짜막 손이 안가더라 내 몸. 뭐 문... 됐다. 매출 아, 그, 일로 좀 떨어지지. 그, 매치 돼야 되겠네요. 네. 자, 이거는 어제 저 장한살 입고. 비장 어? 장한살.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 직접 사온 거 어제 절여 놨다가 딱씻어놔는 겁니다. 씻혀서 건져가 물을 빼고 맛보실래요? 야한점맛맛 한번 봅시다 네. 맛이 어떤가? 음음 음 맛있어 음 <목소리> 바로 이 맛이야 양치도 한번 먹어봐봐 음. 음~~ 야. 맛있어 김치만 먹어도 뭐 음~~ 맛있어 야이 정도 되면 저한 포기 내 혼자 다 먹었을때 을 짜지 않고 아~~ 맛있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나자 한입 더 먹고싶다 한입 더 드릴까? 음. 음 한입 더 드세요 한입 더 음. 아이고, 맛있다. 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김치 맛있다. 음. 아이고, 맛있다. 역시, 뭐,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되네. 음. 저 어제, 저, 저, 또, 시골 가서, 진짜 무공예 김치, 저, 배추 사왔지. 직접 가서 또, 재료 구입했지 응. 다시를 잘 빼야 돼, 다시를 응. 다시 국물도 참 최고로 아이고 맛있다 음. 아이고 맛있다 이야 고말 맛있네. 오지가리가 아주 맛있네. 직접 농사 진은 걸로 이 하니까 진짜 맛이 <웃음> 좋네. 이런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 마무리 <웃음> 마무리. 뭐 말해라. 뭐여라 <웃음> 이제. 구, 아, 이제 이러면, 이제, 레시피, 저, 저, 소개는 요걸로서 끝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네요. 김치 드시러 오세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김치 드시러 오세요. 어, 오늘, 저, 김장 맛있게 그냥 담그는 비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지루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